드라마 덕후입니다. 자연스레 드라마 같은 사랑을 꿈꾸게 되는데 남친이 세상에 저런 사람은 없다 등 자꾸 옆에서 현실타령에서 쥐어박고 싶어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은 지금 내 연애보다는 다른 연애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.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좋지 않으니까 연애를 안 하고 있을 때 꿈꿔보는 걸로 하고 연애를 하는 동안만큼은 지금의 연애를 마음껏 하는 걸로. 10년 지기.